도리야, 파둣게 해요. 어? 구창, 구청 맹자니 말이야파득괴해뭐뭘때렇게 검을 쥐면 안되면 이것은 뭐, 내가 무에자제에 쓰는 것이야. 뭐 이렇게 검을 쥐면 신단 말이야 깨서 이지들이이방전부로앉혀야 버블리 씨인데 말씀에 저, 거친, 거친, 밭을 들하던밭 거친 밭을 하 건지, 저게, 저, 풀을 매지 않냐고, 풀이 우우 많이 만이 풀이 꽉차 있는 밭을 말한 것이야. 그, 주 풀이, 온갖 풀이 꽉 찼거든. 온갖 풀이 꽉 찼단 말이야. 어? 이 황전부가, 그래, 엉다 풀이 꽉 차, 잡초가꽉 차는 그런 밭들가 있단 말이야. 풀을 갖다 가리지 않아. 뭘든지 뼈쓸면 된다고 말이야. 아, 무리고지 독한 풀라서첩들고만듭면 이것도 없으니 만듭니지 미이 있으려면 될수 있는 것이고, 미에 들면될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어찌 시는게 있겠네. 그거 만들면, 저기, 도약고 만들면 무슨 거지, 에이, 저기, 저, 사열이없다가말이야 어, 선약도만들저 도약권 만들면 되지고 뭐, 도약도신약 만들면 중장도 든지 부처를 만들면 되 부처도 중장 만들면 니미야 자제하는 것이기도, 그게 다 득변이에요. 그거 가서 만들면 내가 마음대로 드리면 그 뭐, 기은만 그것은 뭐, 더 많이 줬다고 말이야 보통 볼 때는, 근지 그러면 중세에 볼 때는, 우리 또똥기지마그 사람이 많이 척범 지금, 어기지, 이기고 마음대로 무의자제해 준다. 그 말이라. 불천 면짜라. 면짜 착하지 않냐, 한다, 그러면, 면짜에. 그때 시로어 무슨, 뭐 저기, 꿈을 어울리는데, 무슨, 꿈을 오는렸다 무슨, 면짜에 붙일 있는 데서 한사이 아니야. 부처와 조사람 이름도 붙일 수 없는데, 그 중세인가, 어떻게, 본부 이름을 붙일 수있을부처저 조사 이름도 붙일 수 있는데, 본부 중세 이 붙인다면, 그는 말, 거짓말이거든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 같으면 무예 자제해 있으면 돼. 그런 다 같아서, 어느 것 어떤 명절을 붙인다는 것 같으면, 어떤 국 구경이 같으면,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것을뭐냐면 호지위 현지라. 이를 갖다가, 실제로, 현지란 뜻이라, 저, 짚은 짚은 뜻이다. 그 말이야. 응? 음, 참말로 완전히, 어, 살아야 자제한, 무예 자제한 말이야. 대의 대의 말하는 것인지라.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현지라고, 현지라고 붙인데, 그 현지라고 한다고 해서 뭐 참으로 뭐 기쁜 뜻이 있고, 해서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것이냐, 뭐 기쁜 뜻이 있다면 기쁜 뜻이 아니다, 이 말이라. 억지로 거짓말로 이름을 붙이지 않을 때 현지라고 하더라, 이래. 그 현지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 이름인 줄 알아야 돼. 우리 참 이름을 알다면 그때는 중국 냐산찬신 설법은, 내가 찬신의 지금 인재지님이 지금 설법을 하는 것은 그 말이야. 여기 참나인 때 아니, 참나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 말이야. 지어주게 문수가 문수보양이 출래 목적을 말이야. 어쩌냐면은, 어떻게 이제 법치는 게다르냐 문수보양이 또 나와야, 뭐 목적이 나오거든. 어? 같은 일신문제들이라 가끔 안 되면 이제 뭐한번부터나타나간 법을 문다가 말이야. 자도 다하사이라며또말하지만 신이 이문다그말 입을 벌리거든. 아, 저거는 내가 벌써 입을 벌릴 때 말이야. 이님 어, 가고 몰몰라갈때그때 때 내가 벌써 다 알았다 다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이 말이야 어? 알았다 이제 부처님이 지금 이제, 이제 이리 말하는 거 보면 말이야 벌써 입을 벌리고 수를할때 내가 벌써 다알았어 니한테 네, 니저 네, 네, 네, 오장님 걸로 하나 들어보고 있다 이제 이리 말합니다 이리 말한 건데 이것도 이제 예, 모든 사람 을 위해서 할수 없이 저, 지금 단 칭칭자를 갖다가 저 밑에 제일 아래 칭기 돼서 지금 하는 소리야. 아래 칭기 돼 하는 소리야 말이야. 어? 벌써 문서부에원이써 자도 하상 고사 입보이 전에 벌써 다, 어? 오장육를 전부 다, 다 들려내고 있다 말이야. 어? 이 보일 전에 무슨 오장육를다 들려야겠어. 입들이보일 뒤에도 오장육 다, 그 내용을 다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에서 중지 이해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벌써 일리 볼류무진소를 할때 벌써 니속다 네 벌어내 다 알고 있어 이리 말한 겁니다 사람 말한김 긴데 그것은 이제 반편이지 사실은 입법 이전에 벌써 예, 벌써 다한아말한는이네는밑으다드나났겠단 말이야 노시원 자에 노시 말하자면은 예, 뜬가와서 말하자면은자, 예, 편안하지만 와가, 말하자면 편안하지만 한자거든 괜히 돌 위에 다시 돌이 와있라고 와가 이말하자 예. 내 상경시에 에? 내가 와, 가서 만드니, 또 와서, 이제, 서로 상경한다 말이야. 아, 김, 란 말이야. 문수보임 뿐 아니라, 예, 어? 딴 사람들 또 와서, 이제, 참말로 내가 또 와서, 이제, 와서 얼른 긴다, 말이야. 얼른 기는 그것다 한다, 그 말이야. 내가 다알고 있다, 말이야. 하이, 여차와. 어째서 그러냐, 그 말이야. 어째서 그러냐, 그 말이야. 어째서 그러냐, 말이야. 귀, 아, 견체, 뱅, 뱅, 야 만드니는, 담아, 만드이 견체가 딴 사람들 다라그 말이야. 왜 불지 범성에 매어 밖으로 만든 범성과 취하지 않냐? 에? 범분이 지인이면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걸 취하지 않다 말이야. 내 불주 근본이야. 안으로 만든 범범범을 취하지 않냐? 자생이니 마음이 신진이 가서 취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어? 밖으로 만든 범성 가서 저게, 결국은 형상부 취하지 않고, 어, 범인과 서인과 만든 중생과 부처를 취하지 않고, 내 불주 만든 근본, 근본이니 만든 진연이니 자생이 말이야. 에? 마음이 가한걸 취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럼 뭐지란 말이야? 그부이철참철하게 만들면 이제 내가 확실히 다 인자 안다 그말이요다 하신 만드면여것은만 조금도 의심도 없다 그렇게 만이면 이제 이이신이 하시는 말이시는 말이오 모든 사람이 무섭어 보이는 아이라면 서다 달면 오도록 해도 말이야 내가 모든 분래다그 사람들 어미는 다, 그다 하나에 속다 알고 있다고 말이오 그나 알고 있다고 이말내 지금 어떻게 한다 이만나이거든 그럼 내가 오늘 내가 제가 한마디 하는데말이야 우리 큰소리 지금 하는 말이에임자지왔서 나온 끝말하야그 말이에요. 저저아저 누구나 저희 누또 혼자 4사시즌또 만지 이제 네번째야. 사시즌은 인제 만드는 게또 돌이야. 돌리야 만지. 돌이야 되는 말이불모 영공처럼. 두검만 되면 용과할 것이 없다. 예 용과할 거 벌써 용과할 것이지 으니불귀를하그 말이야. 용광이다가전체가다 용고입니다. 어 예? 참선하는 거말광이고에다가 광경도 용광이고연불도용광이고중계한도 전부 용광이다그 말이야. 육도만명라는거다용광이구만견전성으로다용광이다그 말이야. 용광이다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만드이부처라 가는 까지도 지금 중세를 위한 비이 이제 예의지 말이야. 중세에 비해 대한 예의다 그 말이야. 부처도 필요 없는 사람제의 빛나 말이야. 그, 이제, 무용공라는 것은, 예, 부처도 필요없는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 거죠. 그런, 그런 것을 말한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실치로 말하면, 불법을 발휘하기고 보면 이는 말이요. 불법이라는 것은, 실, 예, 일체 불법이 필요없는 말이요. 그렇게 해서 불법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불법이 필요없고, 부처와 조사가 필요없고, 선지지 필요없고, 할 때는 벌써 불법을 보는 사람니다 그러니까, 우이 우리는 만드는 공부 부지런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부처와 조사 말이야. 모든 만일 품격 필요없는 말이야. 쓴말로 무용동체 이아야된 말이야. 그러면 기지 평상무사야. 나는 일할 것들이평상무사한대 입힌다. 그 말이야. 참발로 어? 이제 부처를 구하고 이제 조사를 구하고 말이야. 음? 이제 참선하고 연부를 하라고면면또 그 일이 안맞는거 하면 참선하기도 일이 많고 크고. 어? 연부해야 그 일이 크고 경고해야 일이 안 크냐고 말이야. 육도 많이 해. 다 보살 많이 해. 다 일이 크지. 그래서 참발론자 불법은 말하자면은 이공 없는 것이 말이죠 용과할 것은 없는 것이 천당불국이기때문이야 부처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는 사람이 그건 말당한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곳에 평상의사야 아무 일이었다 평상은 아무 일이었다 그 말이야 다시 송려면 어? 집어오집어오정도시 오줌는다고 그 말이야 책이 깊다니여 어젯을 시은옷 입고 밥 먹고 싶어 빠진다고 그 말이야 골레지와 하고 그 말이야 어? 그말 그쯤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그래, 는데우인지소아나마안 돼. 어떤 선사람도 몰라. 저 사람 만지면, 뭐, 뭐, 무슨 돌로 왔다 하면 저게 한말로평상우사라고는데 뭐, 하길래 우리나라 조다르게뭐였나밥 먹고 온육고 만 우리나라 조금 다르게뭐였냐 말이야. 그래, 아까 위인단한 말이야. 지난년에또같은데 그래, 20개지만은. 신의지원이야 끼어 있는 사람 만드니 참말로 안다고 말이야 봉사는 봉사할 때서술를 모이지마는 끼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실제 봉사인지 이것은 실제 만드니 무슨 사인지 이건 몰려와 모르는단 말이야 어? 이것을 실제 서술 말이냐 응 법이지 국상적인 동시에 모든 부처가 만든 서를 만든 상대 나지 서술 로 보지 못하지 못한단 다 말이야 그럼 아직 못하면 그럼 욕한 거면 욕모른다 말인가 그렇지 않아 이것은 만든 게. 선불로 재불정환이란 것은 이 수당 백제를 다 두고 주하고남는지맞은 말이오 혼도 많은데 이건 혼도 많은데 자격이 없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양한 대양한이요등튼 서로 충다섯였으면 분명히 영국은 옆에 로다그말이야고인이온예사리 말하기를 황해자공부는 많이 다 밖으로 해내서 공부를 하는 것 총비 출환한다 이것은 다마음데멀어수운살이라 뭐, 이렇게 말하거든 이사람은 누명천화생이라고 있습니다 저 많이 이전 보족신사 지자인 말이지, 북중신수대사이때만 보족이라 있는데, 보족신인 지자인 말이지, 맹천화세에 있어요. 맹천화세는 는 아주 계란질을 갖고, 어떻게 계란지 말이요. 어?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천은 무슨일라든지 만드는, 막, 가서 탐리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타내라 게 했습니다. 계란질도 여에 맹천천신이라고 말이요. 그래 나타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과다인지해 그다시니라 행위 공부는 많이 밖으로 정행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이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총지치취니이야 그래서 말장도 열어수는 니다이 말이야 그밖 그래, 밖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제에서 만든이 설물장축까지도 이어가서 말장도 첩필을 한 소린께네 오직 자손발 바르게 지다이 말이거든 수초 잡게 에면 니가 만드면저 서는 곳을 만 자기 그 곳을 따라서 만이니저 줄을 긴단 말이야. 주인이 된다그 말이야. 입초 개진이야. 입초 어떻게 서는 곳만은 많이 참안되다 이것이 유명한 인지지만 수초 잡고 입초 계진이다 어? 그러니까 그래, 여기는 제할수없는 수초 잡게 면 수초에서 곳을 따라서만 주인이 지으면 입초 개진이라 입가다 만드니 서는 곳만으다 지나지 는데 이제, 쉽지, 이제, 근본을 봐서을 기존이면은, 예, 예, 수초 담조해야, 예, 또어떻 그 무슨 것을 껐다, 그 이제, 최소한 따서 라 주중이 되어서 말이야. 입체되지, 이제, 이렇게, 성공마다 말이다 아무튼, 다, 다, 참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건 근본인데, 이제, 구생을 위해서, 이 말이 청사 이제, 예, 하는 일이 돌아 안 달리, 안들어지 텐데, 이제. 그 수초 담조라는 것은 말이야, 어, 성공마다 말이면 어 화장차란 말이야. 국내 세계 말이야. 요 어? 예를 들면말이 그렇다, 연영화자 말이야. 아무리 만드면 이제 참 똥구띠 섰더라 해도 그 사람 만드면 그것이 만드면 도어가 어? 참말로 오직 연하되고 말이야. 아무리 만드면 가시 봐서 섰더라 해도 연하되고 말이야. 술집 붙은지 갈라보지 말고 집을다 섰더라 해도 그 사람은 제일 연하도다 그 말이야. 극락식이라고 말이야. 고장 차르다 고 말이야. 그래야 이혀 대신지어 참된 곳 아닌 거죠.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한, 한 곳이 없어. 어? 보통 사람 만드면은 어? 그 견해가 딸이었고 범죄의 딸이었거든. 자, 그 당시 따르고, 대령이 따르고, 법인이 따르고, 중생이 따르고 있다. 성인이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또, 또, 분명히 중생은 중생이고, 그 법인은 법인, 범인, 이 외도는 법이고 외도, 외도, 나쁘니. 천하들이 다 따로 되어야 하거든. 그래. 응? 따로 되어야 하지만, 예. 바로 이제 깨친 사람이 볼 때, 모두 이제 만 많은 총들무예야모두이 만드는 건 이미 구해야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거 찾도록 해도 그 사람은 참 <목소리> 그건 참 깨끗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으로 만드는 게, 내무에 네, 가지 않말이야 그림 경계를 가지고 성취하 사람은 말이야 무슨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 따로 있고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서른 마다 말이지. 서른 곳마다가 마음 안면은참 많은 데은참발라 마음 되는 면 진짜 힘든 곳이고 좋은 곳이다 이말이야 예를 들면 마든이 천자가 말이야 실제 천자가 가더 천자 아닌 것은 전부 용산이다이말 천자, 천자 아닌 거. 천자는 전부 용산인 것이 없어. 어? 천자 어디 앉았지? 돌로 앉아도 용산이고 많이 나무에 앉아도 용산이다이말 천자 아닌 것은 전부 용산이다가말